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센터 청풍소장입니다. 오늘도 뉴스 Y5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신입니다. 임신과 코골이 코를 심하게 고는 임신부는 출산 후 대사증후군 발병에 높아 주의해야 된다 라고 했고요. 임신부 10명 중 3명이 생리적 변화로 임신 후반기에 수면모흡증을 겪는다. 임신부는 부풀어오른 배가 폐를 눌러 숨을 쉬기 힘든데 수면 증으로 공급된 산소마저 줄어든다면 각종 발병 질환이 커진다. 정말 어, 이 기사가 부풀어오른 배가 폐를 누른다고 하는 정말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워있다면 좀 달라집니다. 누우면 이 배가 힘, 힘이 들죠. 어, 배가 무거워져서 진짜 숨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바로 눕질 못하고 많이들 옆으로 눕습니다. 그런데 자 보면 임신을 했다 그리고 후반기다. 그러면 아이가 꽤 많이 컸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호흡하는 것,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임신하면 먹을 것도 좀더 많이 먹게 되고 그거는 먹을 걸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아이한테 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숨 쉬는 것도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나왔다는 거는 이 중력의 영향으로 이 식도와 기도 여기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 배 나온 사람들 배 나온 아저씨가 코골이가 많다는 이유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무게로 이 기도가 끌려 내려오면서 더잘 막히게 생기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또 하나 수면모호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절대도 숨을 많이 쉬어야 되는데 아까 같은 이유로 기도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숨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숨을 세게 쉽니다 좁은 상태에서 세게 쉬면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어, 또 임신을 하면 운동을 또잘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근육도 약해집니다 약해진 근육, 좁아진 기도 그러다가 하면서 혀가 쑥 빨리 들어가서 목구멍을 콕 막아버리면 숨이 안 들어가는 그래서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수면 무호흡증과 대사질환과 연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어, 조사를 분석해서 했는데, 음... 많은 사람들이 출산 후에까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치명적 문제는 태아입니다. 태아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장을 해요. 세포 분열이 왕성할 때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소가 부족해서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은그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활성화되어서 에너지를 쭉쭉쭉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의 세포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이가 생체 분화를 할때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 코골이 수면 무호흡까지 발생할 정도라면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기사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뭐 그래 알겠어. 그런데 수분을 보충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뭐,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아서 해야 되고,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 그 정도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임신 중, 임신 후반기의 상태라도 자는 동안에 기도가 좁아지는 것을 막아서 숨이 잘 쉬어진 상태로 출산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만 건강한 아이도 출산하게 되고 또 산모도 당연히 건강하고 대사증후군 같은 이런 어 뭐죠 임신 중독 이런 것도 이 수면과 무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잠이 자주 깨면서 발생하는 어, 스트레스성 호르몬. 어, 잠을 잘때잘 잘 분비되어야 되는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이 코를 곤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코골이가 여성에게 특히 임신부에게는 뭐 수술도 안 되죠. 뭐 양압기를 쓰라고 하는데요. 이기사에도 보면 양압기도 나옵니다. 근데 양압기는 바로 누워서 쓰게 되는데 바로 누우면 배 때문에 힘들거든요. 옆으로 자면 자꾸 새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럼 어떻게해요 양압기는 해결책이 아니고요. 그리고 양압기의 압력을 이기고 내가 잘잘수 있을까? 임신해서 가뜩이나 예민하고 힘든데 양압기까지 한다는 거는 정말 나이 안 그 산모한테 정말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양압기나 수술이 아닌 저희 바이오 슬립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 양압기 안 쓰는 자연적인 원리를 이용한 이런 해결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오셔서 상담해 보신 것도 건강한 산모, 건강한 태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네. 다른 영상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1대1 맞춤이기 때문에 꼭 오셔서 보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